네. 그, 그, 뭐냐, 뭐냐, Each time they met, 그들이 만날 때마다, one of them man 한남 그들 중한한 명은 would read a story or say he had written, and the rest of the group would this, that, and criticize it. Criticize it. 그중한 명이 그 스토리나 그들이 썼던 에세이를 읽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세밀하게 분석하거나 그것을 비판했다. The vixen's c victims of their comments prompted them to call themselves the stranglers. 그들의 잔인, 잔인한 코멘트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스트렝글러라고 부르게 하였다.